세상 이카테로 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헤어진 지도 어, 어, 언제 얼마나 됐나요 음, 그때 헤어질 그 당시엔 정말 가슴이 아팠고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꾸둑꾸둑해져 가신가요 음. 세, 어, 세월이 약이 랍니다 세월이 약이죠 그렇게 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시간이 가면 다 잊혀지고 묻어지고 그런 게음 그게 그렇게 안 되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뭐 꾸덕꾸덕 해졌다 할지라도 가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하면서 생각이 나면서 나 진짜 사랑했을까? 그면서 그 주마등처럼 그때 그거는 사랑이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건 미움이었을까 내가 혹시 뭘 잘못한 건가 아 아쉬운 점들도 떠오르고 음,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아쉬움이 많은지 물론 미웠던 기억도 있,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날 사랑했나요? 음그 사람의 독배 이건 어떤 독백이죠? 그쵸. 그때서부터 지금까지가 되겠죠? 네.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리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 사랑했나요? 그 사람의 독배. 날 사랑했는지. 여기는 뭐야? 음? 무척 이게 제외예요? 아니고아 이거 한번 제외했다가 헤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반복된 한 사람과 반복된 이별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음, 아니면 오래간만에 진짜 어, 연애 세포가 죽었다가 어, 죽은 연애 세포를 뭐 일깨워준 너뭐 이런 것일 수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는요 죽은 연애 세포를 갖다가 일깨워준 너일 수도 있겠지만은 반복된 어, 만남과 이별을 갖다가 한 양반들이 아닌가 싶어요 야, 양반인 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농담이 썰렁했지요 네. <웃음> 여기서는, 진짜, 어, 뭐, 아까도 말했잖아요. 뭐, 죽었던 연애세포를, 어, 깨워줬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요, 음, 반복된, 어, 만남과 이별, 한 동일인과, 그럴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이게 이그 만남과 이벌이 반복됐다 라고 한다면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음. 뭐이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이 여러 번 용서해 줬을 수도 있고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정 때문에 음. 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왜냐면 여기는요 사랑이라기보단 정인 것 같아요 정 때문에 용서를 해줬다 라고 봐 그렇지만 용서를 해줬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그네에서 뱅글뱅글 돌았던 느낌? 응. 용서를 해주긴 해줬지만 사람이 그래요. 용서를 해주고 나서 행복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해주고 나서도 그 뭐야? 어, 나의 외로움은 음, 알 수, 내 외로움의 끝은 어딘가 어, 그 사람하고 관계가 계속 되면 될수록 그헛 허, 허탈한 마음 어, 감출 순 없어?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이게 믿음이란게 한번 깨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용서를 해줘도 진짜 그 사람이 뉘우치고 왔냐 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저도 결혼이란 걸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 이 모든 사람들, 그 연인의 관계든, 부부의 관계든, 이렇게 오래되잖아요? 중간에 대체적으로 실수는 누가 한다? 그쵸, 남자가 해요. 어, 물론 여자가 하는 케이스도 있어. 이걸 남자가 뽑았을 때는, 어, 여자가 한 거겠지. 어. 그렇지만 그 실수가요, 솔직히, 어떠한, 여, 그, 연인이나 부부나 이런 사이가 아닌 사이에서 그냥 즐기는 거는 그건 괜찮아. 그렇지만 일단은 딱짝이란 것이 지어졌을 적에는요. 한눈을 팔아야 되지 말거든요. 근데 한번판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눈을 팔게 돼 있어. 음. 근데 연인이었을 때는요. 용서해 줄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 그렇지만 부부는 어때요. 이 부부라는 것은 이게 용서가 그래도 조금 연인들 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겠지 왜냐하면 가정이란 어떤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기 때문에 깨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는요 그렇게 반복된 만남과 이별 속에서 반드시 여기는 이별이라 볼 수도 없는 게 어떤 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투고 나서의 냉전이라고 할수 있겠지 만약에 부부라면 연인이라면 이별이겠고 헤어졌다 또 만나고 헤어졌다 또 만나고 그랬을 테시고 부부라면 냉전이겠지 그런 거 그런 그런 속에서 내 자신 내 자신의 굉장히 피폐해지고 진짜 어~ 음~ 그냥 허무했겠다라는 거왜 사랑은 이렇게 허무해 이런 것처럼 마음이 허했겠지 않겠는가 음,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바랬다고 음. 이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그래 항상 나는 어, 환상만 쫓아다녔어. 환상 나를 늘돌 나를 늘 돌봐주고 용서해줬던 너를 응, 돌아볼 생각은 하지는 않고 나는 늘 환상만 쫓아다녔다. 응, 맞아 너를 외롭게 한건 나였어. 응, 너를 외롭게 한건 나였고 그 점에 있어서 음, 글쎄. 그냥 내가 나빴다라는 거는 알겠지만 내가 나빴다라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대단한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이런 썩을 어. <웃음> <진짜>. <웃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인생에 다 그런 거 아니야? 인생은 항상 어 외길만 있냐 인생의 길은 여러가지야 그 갈림길 속에서 사람은 항상 방황하고 번민을 해 나는 그 갈림길이 조금 많았을 뿐이고 그 갈림길이 혼란스러웠을 뿐이고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 사람이 어떻게 평생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살수 있겠냐 그러한 고비들을 고비들을 넘겨가면서 더근고해지는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음. 어 그렇잖아, 그건 네 생각이잖아. 만약에 여자가 그랬다. 그, 지금 이 사람이 지가 해놓고서 그랬으면 지는 그러면은내 어, 여자가 그랬을 경우에 이만큼 용서해줄 수 있고 이만큼 기다려줄 수 있겠어? 지는 하지 못하는 걸 갖다가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걸 어떻게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려는 썩을놈이다 있지? 아, 무튼 어, 그러네요. 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너도 솔직히 잘한 건없잖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어어 어, 저기 막 그래.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음. 내 나한테 그냥 몇 살이라도 좀 잡고 욕이라도 좀 하주고 좀 그러지. 너는 너무 어 기계적이야. 넌 AI 같아. 로봇 같아. 너는 감정이 없니? 그러는 거야. 왜 감정이 왜 없어? 감정이 있지. 어. 너는 감정이 왜? 너는 맨날 그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나한테 쏟아내 줬으면 나는 더 좋았을 뻔해서 왜 그거 갖다 꼭 짓고 참고 그리고 용서해 줬다고 왜 나한테 그런 걸 생색을 내? 난 그런 게 싫어. 왜 가르치려고 들어? 나 그런 거 싫어. 차라리 어. 차라리 네가 나한테 화를 내지. 그랬으면 내가 어. 달라졌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나 있습니까?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뭐 해줘도 그, 그, 참. 배에 기름이 꼈네. 배에 기름이 꼈어. 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 너와 나의 문제는 항상 똑같았어. 항상 똑같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놓지 못했고, 너 역시 나를 놓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한 게 아니냐. 음,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한테 원한 거는 그냥 나를 갖다가 뭐 그렇게, 어, 뭐, 우리가 시장바닥에서 만난 것도 아닌데, 그냥 무자르듯이 탁탁 계산, 어, 계산 착. 그런 거 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어, 그냥 인간적으로 욕을 하고, 나를 갖다가, 어, 나쁜 놈이라 그랬으면 난 더, 너를 갖다가 더 사랑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이런 그말 같지도 않은, 어, 개소리를 갖다가, 응. 음. 그러면서, 파랑새야, 응, 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여전히 나의 아름다운 음, 나의 아름다운 적이고 어, 과거에 과거에나 지금이나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은 음,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은이 아, 너와 나의 다름을 갖다가 인정하는 나겠지 응 음, 너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음, 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갖다가 그리워하면서도 다가서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음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음 항상 항상은 아니고 지금 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에 너를 완전히 떠나서 응. 다른 세계로 가고 어, 가려고 준비가 돼 있어 준비가 돼 있지만 그걸 갖다가 어, 제대로 된 결정을 갖다 내릴 수가 없어. 음. 이대로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내가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음. 너무 어, 내가 경솔하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음.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내가 진짜 옳은 잘하는 짓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음, 중요한 건 내가 너의 마음을 모르겠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모르겠어 너의 마음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런데 모르겠어 음, 나는 그래서 괴로워 그게 너무 짜증나 너의 그 모호한 태도 그게 너무너무 짜증나 지금 이 순간에도 네 그런 모호한 태도를 보면은 그냥 훅가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어. 음, 그렇지만 내가 내 세계를 갖다가 벗어날 수 없듯이 너도 네 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니었나 싶다. 파랑새야, 어, 나는 너에 대한 그 뭐든 기억. 어떠한 미움이나 음, 우리가 갑자기 헤어졌었던 그 일들 그리고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날들을 갖다가 가슴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그 크기는 어, 아마 너를 만났던 그, 그 처음 그 시점보다 지금이 더클 거야 너를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를 아끼는 마음은 지금이 더클 거야 그러나. 나는 갈 수가 없단다. 미련만 주룩주룩 남긴 채, 나, 나의 마음 속에 너라는 사람의 비가 내려. 음. 그래서 가야 되는데도 가지도 못하고, 음. 그 비를 다 맞고 갈 자신이 없거든. 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그 비를, 마, 그 비를 맞으면서 너를 외면하고서 가기엔 너는 나한테 음, 여전한 소중한 사람이기에 그렇다. 음, 내가 너한테 어떤 음, 인신공격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한건 맞아. 네 마음을 갖다가 아프게 한건 맞아. 음, 그것도 아주 이빠이. 어, 인정해. 어, 그걸 네가 더 차, 어, 네가 다 참아왔었다는 것도 인정해. 너를 아프게 했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너하고 뭘 제대로 한 번도 해본 것이 없다라는 거야.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너와 나의 다름이 너와 너와 내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대화나 어떠한 마음의 교류가 제대로 된게한 번도 없었다. 언제서부터 너하고 내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너무 완고해지고 내내 내 생각과 내 생활과 내 마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나 어, 뭔가 진짜 제대로 소중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헤어짐의 원인이 되었고 이제는 내 내가 너에 대한 어떤 소중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하지 않고 여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뭘 더할 수 있겠니 서로의 고집이 이렇게 강해서 이 간격을 갖다 좁혀나갈 수 없는데 뭘 더할 수 있겠냐 응. 후폭풍 그래 왔어 그래서 그래서 뭐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그래서 내가 너한테 연락을 했잖아. 이 사람은 연락을 했을 수도 있어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떤 재수추어를 했어요. 화해 재수추어를 했어. 이 사람은 자기는 나름대로 그렇다라고 생각해. 내가 너한테 화해 재수추어를 했잖아. 그런데 너는 응, 아무 너의 모호한 반응 태도 때문에 나는 또 다시 어, 깊은 어 좌절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음. 그래서 나는 더욱더 나의 나,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관이나 내 세계를 갖다 고집할 수밖에 없었고 너 또한 그 너, 너의 가치관이나 너의 세계가 더욱더 중요해진 게 아니냐 근데 솔직히 말해봐 너이 사람을 물어보는 거야 너나 사랑했니? 이 사람이 오히려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 너나 사랑했냐고 음, 네가 나한테 날 사랑했냐고 물어보기 전에, 너, 너, 너, 너, 네 자신한테 물어봐. 너, 나 사랑했니? 진심이었니? 아니면 네 소유욕이었니? 네 뜻대로 안 되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된 거니라고. 너, 나는 네가 한번 너와 나와에 있었던 모든 일을 갖다가. 제대로 한번 깊이 생각해 주길 바래.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해. 음. 네이 사람이 지금 이게 독백이에요 사랑한, 어, 사랑하는 한사랑거 맞아요 아직도 사랑하는 거 맞지만 더 이상 뭔가를 갖다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라이 사람은요 여러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 여러분의 그 모호한 태도 때문이다 라고 이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의 독백이에요 그래서 이게 배포다 라고 말할 수 없어 왜이 카드를 보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이게 다 정답이겠습니까 그치요? 어. 그니까,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카드의 흐름상 가장 굵직굵직하고 이 사람이 가장 선명하게 느낀 것들을 갖다가 내가 말해, 지금 여기서 말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잘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저기, 이 사람이 그, 여러분을 갖다가 어떠한 그 이성 문제로, 이성 문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건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 어, 그 사람들을 사랑한 것 같지는 않아 어, 사랑한 거 같지는 않고 그냥 답답한 마음 어, 답답한 마음에 그냥 쉬, 어, 그런 거 있어 음, 그냥 의미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니었지 싶어요 어,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을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야 어, 어, 저기 뭐야. 물론 용서는 여기서 용서는 해줬 어, 용서는 해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용서 카드가 여러 번 나오고 부활이나 이런 카드가 나오는 거 봐서 용서를 갖다가 여러 번 해줬다라고 이 카드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용서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용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진짜 대화가 필요했었던 게 아닌가? 어, 우리 대화가 필요해. 여기는 대화가 없었어요. 어, 좀더 대화를 나누고 간격을 좁혀가야 되는데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세, 왜냐면 둘다 너무 똑똑해 서로의 생각이 그냥 내 생각이 맞아 내생각이 서로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어떤 교집합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었었던 게 아닌가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왜 그러냐 여기서 교집합을 만들기가 왜 힘드냐라고 하면은요 이미 너는 어 선을 넘었잖아. 이, 그니까 여러분들이 그 완고했던 그 부분은 이 사람의, 그렇다고 해서 선을 넘은 그 부분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다고 선을 넘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너는 뭐, 너는? 너는 봐줄 거야, 그럼?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극히 이기적인 독백이다라는 거지. 근데 남자들은 원래 이래요. 아,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이게 한두 케이스 본게 아니야 주변에서 쭉 보면 다 용서해 주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여자가 용서를더 많이 해. 물론 여자도 바람 많이 피워요 어, 인정해요 어, 주변에 많아 알아 그렇지만 퍼센테지로 나누자 그러면 남자 쪽이 훨씬 더 우세하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저기 카드를 갖다가 남성이 뽑으신 분도 마찬가지야 누가 어느 쪽에서 봤든지 간에 그치 뽑는 쪽이 나예요. 어, 뽑는 쪽이 나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자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된다라는 거야 어, 네 그럼 1번 카드 리딩 어, 또 여기서 분기 땡찬하지 마시고 이 사람의 생각이니까 생각이야 다 다른 자유 아닙니까? 내 머리 갖고 내가 생각한다는데 뭐 어, 증거 있어?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러면 은뭐할수 뭐 없지 그냥 그렇다 이거예요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어,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 사랑했나요? 어, 그것만이라도 내게 말해 주봐라고 한다라면은 음. 여기는요, <웃음> 참, 음. 바보 같은 사랑같았다 그러나 알수 없는 너에만 우리의 사랑이 얼마 남지 않아서도 아름, 아름다운 그대 모습에 가리워져 바보 같은 미소만 짓네 이거이 노래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어. 그이 카드를 딱 보는 순간 그래 이사람이 그래야 바보 같은 미소만 짓고 있다라고 봐. 어, 아름다운 그대 미소에 가리워서 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사랑했었던 거 맞는 거 같은데. 음. 여러분을 갖다가 너무 사랑해서 어, 나는 너라는 사람의 세상에 갇혀서 나오, 아, 나올 수가 없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오기 싫어. 어, 나오기 싫어. 그냥 어, 그냥 이대로 이렇게 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은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게 아닌가. 그렇지만, 힘들, 힘들다 할지라도, 이제는 자기의 길을 갔다가 서서히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하면 가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가야 된다라고, 언제까지나 이 기억에 묻혀서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자, 이 사람,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라면요, 음, 천사 같은 사람. 음, 천사, 요 천사, 천사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거지. 음. 천사는 뭐예요? 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만 나와. 그치? 꿈에서만 나와. 동화에서 나오고, 꿈에서 나오고, 노래에서 나오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그냥 자기는 이제는 나의 길을 갔다가 그냥 가야 돼. 왜 그러냐라고 하면, 너에라, 너라는 사람 속에서 갇혀서 너무 오랜 시간을 갔다가 보냈다라고 봐요. 음, 이제는 너를 갖다가 훅다 날려 보내고 너와에 대한 추억을 다 날려 보내고 힘들어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를 잊을 수 있겠니 음, 내가 어떻게 너를 놓을 수 있겠냐 라고 해요 음, 그래 알아 내가 너를 갖다가 어? 내발 아래 놓고 너를 갖다가 내내 내 안에 묶어서 너를 나를 그 인형 있잖아 이거끈 이렇게 묶으면 우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그 뭐지? 어 옛날 그 이게 동화에 보면 잘 나오잖아 이렇게 팔다리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위에서 끈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종하는 거어그것처럼너이게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어. 너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너가 너무 힘들었겠지? 어, 너를 너무 내 안에 가둬놓고 옴짝살싹도 하지 못하게 했던 거 인정해. 어, 이 사람이 그랬어요? 음. 그렇게 했던 거 그렇게 했던 거 알고 있어. 너가 힘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음.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갖다가 내 안에 잡아두고 싶었어. 음. 너를 갖다가 약간 어, 강압적으로... 너를 갖다가 내 안에 품었다는 거 인정해, 어, 인정해. 그렇지만 아 그거는 파랑새야, 네가 오해야. 나는 네가 좋았고 너를 갖고 싶었고 그래서 나 내가 솔직히 어 너무 찌질했어, 인정해. 어 인정해. 그렇지만 내가 솔직히 나는 그 뭐지? 여자를 많이 사귀어 본 적이 없어. 남자가 뽑았다면 난 남자를 많이 사귀어 본 적이 없어. 응.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나의 마음을 갖다가 누구한테도 들키고 싶지가 않아. 나는 자신감이 없어. 어, 어, 네가 보기에는 그게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렇게 보지만 그거는 내 겉모습이고. 나의 이 어, 나약하고 불안한 이 마음을 사람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너 어, 네가 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길 바랬고 어, 그래서 너를 갖다가 더 억압했을 수도 있어 어, 너의 모든 한 걸음 걸음을 갖다가 힘들게 했다는 거 어, 그거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이별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하... 그래도 네가 생각이 난다 너를 갖다가 과연 다 지어낼 수 있을까? 어, 너를 지어내고 사는 삶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오늘도 너한테 이렇게 마음속으로 편지를 해 음, 너는 나의 음, 이 상황이었고 어, 너는 내가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을 갖다가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냐? 음. 너는 나의 구속을 갖다가 버거워 했고, 어, 자꾸 거기서 나가고 싶어 했고, 그럴 때마다 나는 너한테, 어, 저기, 막, 강압적으로 너한테 됐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그게 너를 갖다가 어뭐 너를 갖다가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어떻게 내 마음을 갖다 표현할 줄 몰랐어. 나는 내 나는 내 마음을 갖다 표현할 줄 몰라. 어 너에 대한 마음, 너를 갖다 갖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갖고 싶은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해내기에는 나한테 굉장히 어려운 숙제야. 어 그래서 이렇게 모질라게 너를 갖다가 어, 사랑했어. 음 너는 내가 찌질이고 모질이로 보였겠지. 어 말을 갖다 곧다 이입할 것밖에 못하고 되게 우스워 보. 내가 내가 우스웠을 거야. 어 잘난 척은 오버지게 하면서 너한테 하는 행 보여주는 행동은 다 찌질했으니까 얼마나 같지 않았겠냐. 꼴에 그 소리 나왔을 거라는 거 알아. 음 그렇지만 내가 내 표현력이 이래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걸 나도 나도 진짜 짜증나 나도 짜증나고 나도 어떻게좀 여기서 좀 저렇게 해주 나도 남들처럼 진짜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쫙 끌어안아서 내 안에 너를 갖다 앉히고 싶었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그게 나는 안돼 이게 성격에서 안 돼요 이 사람, 그니까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크기가 같지 않아. 우리가 드라마에서 남자들 봐봐. 미친다. 진짜 심쿵한다. 드라마만 보면은, 아, 내그 현실에 그, 내, 내 옆에 는 아, 왜 이렇게 찌질해 보여. 내 남친, 내 여친이 찌질해 보이잖아. 그 드라마 속에 여주, 남주 봐봐. 걔네들은요. 그냥 스크린이나 이렇게 모니터에 딱 고정돼서 그 거기에다가 비하면 안 돼. 작가들이 그그그 그, 그 뭐지 시청자 마음을 다 아는 거야. 그렇게 해야 시청률을 끌어올리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 의 실질적인 개인 라이프가 행복합디까 걔네들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화려할 뿐이다 라는 거지 그것처럼 너무 수준을 갖다가 요즘에 수준 보는 수준이 너무, 너무 높아졌어 얼빵도 요즘에 얼빵 많잖아요 얼빠지 얼빠 얼빠 되게 많잖아 아... 그러니까 사람을 진심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노력해도 힘들어 왜냐면 방법을 몰라 물론 가르치고 뭐하고 그러면 되기는 돼요 가르치면 돼 그렇지만은 가르치고서 이 사람을 어르고 덜내서 가는 거 지금 섹스소드가요 세 개나 나왔어요 어그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요 가르치면 된다는 뜻이야 어 가르치면은요 그래도 끼어 끼어 힘들게 힘들게 그랬 그래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그래도 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굳이 꼭 가야 돼요?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요, 이사 사견은요. 글쎄, 뭐뭐 뭐 쉽게 가는 사람들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가지 않나요? 음, 누구나 다 행복, 그, 진짜 100% 만족할 수 있는 삶은 없어. 그, 그러니까 고쳐서라도 갈수 있으면 나는 땡큐라고 생각을 해. 고쳐서라도 못, 고쳐서 못 가니까 이혼을 하고 막 헤어지고 난리를 치지. 근데 여기는 고쳐서 갈수 있겠다 싶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남자가 서툴러, 서툴고좀 고집스러운 면은 있어. 고집스러운 면은 있는데, 어, 그래도, 뭐, 기회는 좀 조봄이 좋지 않겠나?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정시으면 못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 날 사랑했나요? 라고 했잖아.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오고 싶어 한다면, 돌아오고 싶어 한다면, 그래도 한 번의 기회는 더 조봄이, 그러고 헤어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근데 참 그건 내 바람인 것 같고 카드 나오는 꼬라지 보니까 힘들 것 같다. 이 사람은요. 후폭풍이 왔어요. 어, 지금 후폭풍 중인 것 같아. 후폭풍 중인 것 같고 막 이런저런 생각들로 이게 괴로운 게이 사람인지 여러분인지 모르겠다. 음, 날 사랑했나요? 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이 나온 걸로 봐서는 그래도 이게 지금, 음, 킹 완대가 나왔거든요. 킹, 음,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겠다 싶어. 음, 아니면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음, 이게 이 사람의 독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후폭풍이 왔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확률적으로 보자면은 6.5 대 3.5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은 쓸쓸하게 있고 음, 이, 사람, 이 사람은 푹 음, 폭풍에 시달리고 있고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음.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갖다가 쉽게는 내려놓지 못할 거야 만약에 내려놓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에 대한 기억이 이 사람 마음속에 남아서 오랫동안 어, 그래도 꽤 오래 여러분을 간직할 것 같아요. 음, 왜요? 라고 한다면 사랑한 거 맞아요. 사람이 그래 꼭 말로서 어떻게 너를 사랑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속으로 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좀 속으로 품는 스타일이 아닌가? 여러분이 그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딱 들어서 저기다가 딱 팽개치기에는 여러분이 이 사람 가슴에 조금 많이 스며들어 있다라고 봐요. 스며들어 있고 여, 뭐 최근까지도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고 그러지 않았나요? 연락이 왔을 수도 있어. 이제 연락이 왔는데 딱히 말하는 게막 곱게 말하지 않았 곱게 말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곱게 말하지 않아 갖고 여러분한테 어떤 스트레스를 줬을 수도 있어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근데 그 곱게 말하지 못한 거는 이 사람이 그렇게 고, 마, 곱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랄 걸 바래야 돼. 이 사람한테는 말이 곱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 이 사람 그그 그 심리 자체가 자기 불안함이 있어 내 안에 어내 안에 나조차도 쉴수 있는 공간이 편안하지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내 마음조차도 내가 편안하지가 않은데 상대방을 갖다가 어떻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냐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못돼. 그냥 이대로 그냥 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가던가 어 지랄하면 지랄 아또 지랄병이 도졌구나 생각하고서 그냥 내할일 하던가 뭐 어, 뜨는 척 하면 돼요 음, 근데 또 그럼 이 사람 또 지랄하지 나 무시하는 거냐고 <웃음> 그렇지만 이 사람이요 그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은 막 그렇게 바람기가 막 요란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음 성격이 이래가지고 뭐 누구 제대로 사귈 수나 있겠어요? 그니까 사람이 참 일장일단에 있다 성격이 굉장히 막막 막 그거 있잖아 여 여심을 갖다 잘 알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쉴새 없이 그 이성 문제로 그러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예 남심을 쉬어 잡는 여자들 있잖아 쉴새 없이 이성 문제로 사, 그 자기 파트너를 갖다 자기 그 보이 프렌드 걸프렌드 를 갖다 힘들게 해요 어. 그렇지만 이렇게성 격에 조금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 내 안에 어, 가, 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 날카로운 가시들 때문에 그 누구도 못 날라와 않는 그런 이 사람의 이 심정을 봤을 적에 이 사람이 누굴 갖다가 길게 사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사랑으로 보듬어주려면 그 이제 상대방은 완전히 몸에 칼빵이 여러 개나 있을 거야. 어, 그가시 나무에 앉으면 찔리잖아. 가시, 가시, 가방인가 가시방? <웃음> 아야, 온 몸에 가시에 찔려가지고 다 상처가 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하고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장일단이 있다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대로 그렇고,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대로. 신는 공평하다. 뭐 하나씩 나사를 뺏어 놨어. <웃음> 왜그 나사를 다 빼놨대요? 라고 하면. 그래야지 그 나사를 딱 기어 맞춰가지고, 하나가 되지. 응. 그런, 그런 식으로 하나가 되라고 나사를 갖다가 하나씩 빼놓은 것 같아. 여기도 그런 나사가 쭉 빠져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맞아. 여러분들한테 말을 갖다 곱게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 음. 말도 곱게 하지 않았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상처를 냈고, 마, 음의 상처를 좀 많이 냈어요. 음. 근데 이게요, 이 사람도요, 어쩔 수가 없어. 어. 그냥, 내 뱉고 보니까, 와, 내가, 내가, 내가, 이거 왜 이러지? 이러는 거야. 자기도, 자기 이러한 이 캐릭터의 본인 자체도 너무 힘들지 않겠나. 이 사람은요, 이런 성격 때문에 자기가, 어, 지발증을 찍지 싶어. 지무덤 지갑하는 타입이다. 라고 봐요. 이 사람의 고독과 외로움은요, 이 사람의 이런 성격에서 오는 것 같아. 어, 그, 저 옆에 사람이 붙어 있으려면요. 속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썩어. 그러니까 옆에 좀 붙어 있으려면은요. 자기 어떠한 그 적이 있어야 돼. 어. 뭐 그러면 내가 내가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던가 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어떠한 그이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분산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뭐이 사람만 바라보고서 뭘 한다라고 하면은 말라 죽을 것 같아. 아 말라 죽는 게 아니라 찔려 죽을 것 같아. <웃음> 아무튼 그래요. 찔려 죽을 것 같다라고 봐. 아뭐 헤어지셨어요? 아니면 ING야? 아무튼이 사람은 그래 내가 이래서 어, 그렇다 라는 거야 내 성격을 갖다 개조할 수 없었고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화, 변함이 없다 너를 사랑한다 너의 사랑을 등을 등을 너의 사랑을 등지고 나는 여기서 어, 여기서 이, 이, 이 지금 후폭풍이 왔잖아 이 폭풍 속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는 너를 어, 두고 나가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너를 두고 그래서 말을 갖다가 못되게 했을 거야. 두고 가고 싶지가 않으니까 사람이 그렇잖아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너를 두고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못되게 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 사람 지금 힘들어요. 음, 힘들고. 음... 매일매일이 힘들다. 매일매일 힘들다. 이 사람은요. 자기 그... 자기 그 뭐지? 자기 신상을 갖다 자기가 달달달달달달 볶는 것 같아. 암튼 어, 이번 카드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 사랑했나요? 날 사랑했을까요? 라고 본다면 은 어디 봅시다. 음, 이게 뭘까요? 음, 뭐이 사람 딴 사람 만났나? 조금 있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웃음> 이거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뭐죠? 음. 카드가 애매하게 나왔네. 그 사람의 독백인데. 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건가? 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 같은데. 음, 어디 봅시다.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음. 그런 것 같아. 뭐 누군가를 만나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이러고것런걸 그것도 지쳤다라고 봐요. 어, 그것도 지쳤다 어, 지쳤고 그냥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꼴리는 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음, 어디 보자 그래 어. 아, 나도 지겹다 어, 나도 지겹다 누구를 만나 너랑 헤어지고 나서 어, 너랑 헤어지고 나서 어, 여기는 이제 날 사랑했나요 과거형이니까 어, 너랑 헤어지고 나서 그냥 나는 많은 생각을 했어.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내내 내 안에 소용돌이치는 모든 감정들을 갖다가 어, 편안하게 일단 다 하나하나 정리를 했어. 끌어 넘치는 거는 짓누르고 어. 저기 막 사라질 것 같은 거는 음, 다시 회복을 시키고 나를 갖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어, 이 감정적으로 회복을 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음,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아... 근데 내가 난 솔직히 그래 너를 갖다가 뭘 놀려고 어, 그렇게 런그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어, 난, 나는... 어 물론 니가 그러니까 여기가 첫사랑일 수도 있어요 첫사랑일 수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첫사랑 이라고 보고 있는 그게 살짝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아 어난 솔직히 그래 나는 어 니가 너랑 솔직히 오래 가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고 뭐 너랑 뭐 딱히 사귀면서 뭐. 어뭐 언제까지 만나야지라는 그런 마음도 없었다 어, 그냥 쭉 사귈 수 있으면 쭉 사귀는 거고 더 나아갈 수 있으면 더 나아가는 거고 나는 어,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너를 만나지는 않았어 어, 난 너를 계산하면서 만나지는 않았어 근데 어느 순간 어 너와의, 마, 너와의 만남이 힘들어졌던 건 맞아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냥, 싸우기 싫어서, 이 사람은 그래요. 싸우기 싫고, 그냥, 그 싸우고 나면 그 감정들? 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또 다시 서먹서먹 한 것도 싫고, 그러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그냥 적당선에서 그냥 나가고 싶었어. 어, 너와 나하고 의견, 결이 맞지 않더라도, 뭐, 지나다 보면 맞겠지. 어 그래서 그거 갖다가 나도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 음 그게 네 마음에 어, 들든 안 들든 뭐네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겠지. 그렇지만 나도 노력은 했어. 음 내가 노력을 아예 안한건 아니야. 음. 하, 너랑 뭐 다시 만나는 거 어,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 아, 아니야. 너에 대한 미련 어, 어 미련 많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 뭔가가 달라질까? 드라마틱한 변화가 너와 나 사이에서 있을까? 음 미련은 많이 남는다고 해도 그래 내가 너랑 나랑 이렇게 된게 과연 잘일일까 옳은 결정일까? 나는 그거 갖다가 늘 생각을 해 내가 맞게 결정한 건가? 음 조금 더 노력해 볼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없지는 않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 나너 사랑해. 나, 난, 난너 사랑했어. 너 사랑한 거 맞고, 어, 그렇지만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너한테 완고해지기 시작한 그건 맞아. 내가 어느 순간서부터 너한테 너무 날카롭게 했던 것도 맞고,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너한테, 어, 어, 차가운 말로 너의 가슴을 베인 건 맞아. 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귀찮았어. 어, 매사에 뜻대로 안 되고 어, 뭘 하나 끝까지 너랑 가져가본 게 없어 어, 그런데도 참 사람이 희한하게 너라는 사람이 내 마음에 남아있더라 뭘 하나 끝까지 제대로 가져간 적이 없어서 나는 헤어지면 속이 후련할 줄 알았고 네가 생각이 안날줄 알았어 그런데 네 생각이 나고 네가 내 마음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 같다가 어, 헤어지고 나서 그때 알았다. 어, 그래서 나는 어, 내가 너랑 헤어진 게잘된 일인가? 어, 내가 제대로 헤어진 거 맞나? 내결정이 맞았나? 숱해 내 마음속에다가 내가 질문들을 했어. 이게 옳은 길인가? 솔직히 아직까지도 그건 모르겠다. 음, 내가 고집스럽게 너와의 헤어짐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솔직히 이게 맞는 길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음, 보다시피, 아, 네가내 소리, 내 소식을 갖다가 듣고 있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잘 모르겠지만, 음, 나 나름 잘 나가. 음, 잘 나가는 거 맞고, 주변에서 내게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해주는 그런 것도 있어 솔직히 그런데 왜 내가 너한테 어, 너한테 연락을 하냐 라고 한다면 여기 연락 왔어요 어, 연락 왔을 사람이 꽤 있어 어, 연락이 될 확률이 높아요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라고 하면 뭐 여기는 연락이 그래도 열이면 두세 명을 왔을 확률이 높아요. 음, 아니면 올 것이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런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 번을 갔다가 더 돌아보는 게 아닌가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아까도 그랬잖아. 헤어지고 나니까 헤어지고 나니까 어. 헤어지곤 아니까, 어... 너랑 나랑 끝까지 가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정말 속이 후련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 사람 후폭풍 내 후폭풍 왔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정말 헤어진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걸 나도 솔직히 그거 갖다가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야. 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많이 남았어요. 여기는. 그래서 어 그렇지만 연락이 연락이 온 친구들은 여기서 뭐 솔직히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네잘났네 네 내잘났네 네 하지 말고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응. 네잘났네 내잘났네한것 네 같아요 응. 그런데 웃긴 게 네잘났네 내잘났네 네 하다가 또 마음이 통했나 어디 봅시다 흥. 왜요 라고 한다면은 잠깐만요 아 그렇잖아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나는 그때 이랬고 어, 난내 그때 마음은 이랬고 저랬고 어, 막 이런걸 얘기 하잖아요 어, 어. 뭔가 긍정적으로 발전을 갖다가 하고 싶었으니까 연락을 했지 음. 그렇지만 이게 참 애매하게 갈 수도 있겠다 라고 싶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 개중에는 여기는 제외가 가능하기도 하겠어요. 어, 제외가 가능하기도 하겠다라고 생각이 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한테 누군가가 제안이 들어오는 것 같아. 어, 제안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하고 여러분을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을 갖다가. 어,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야 되냐 아니면은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해봐야 되냐그 갈림길에서 여러분한테 먼저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음, 먼저 연락이 오는 것 같고 그, 어, 그래도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어, 더잘 되는 게 아닌가 어, 아닌데요 라고 그러시는 분들은요 어, 연락이 와가지고 싸우신 분들이고 긴데요 라고 한다는 분도 연락이 와서 싸우긴 싸웠지만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오해가 풀리신 분도 있고 오해가 풀리신 분도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얘기가 긍정적으로도 가는 게 아닌가 어, 긍정적으로 간다 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이 이 관계가 안정적으로 갈지 그거는 미지수예요왜 응.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쌍방 이거는 일방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쌍방이 다그 항상 그 결정적인 데서 결정적인 데서 결론을 갖다가 자꾸 틀어버리는 느낌이 나 응. 결정적인 데서 어그 핸들을 튼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된다 하더라도 처, 어,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 티각태각하다가 어, 네가 네가 그때 그랬잖아 아니야 난 그때 그런 게 아니고 실은 이런 거였어 그러면 그래 난 그때 네가 그래서 난 이런 줄 알고 나, 그런 줄 알고 난 이렇게 했지 그런 거였니? 라고 오해가 풀려가지고 잘 나가는 듯하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데서 결정적인 데서 어, 여러분들이 어떠한 갈등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어떤 갈등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을둘 사이에 어떠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음.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떠한 불안감이나 불확실성이 밀려오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 그렇지만 좀 만약에 이게 어떠한 이성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지켜봐라 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이성 문제다 라고 한다면은 음... 그렇다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더 우세할 수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확실하게 어떠한 이성 문제라고 나오지는 않아.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숨기는 게 있다는 거는 맞아요. 숨기는 게 있는 게 맞, 맞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 그 간혹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둘, 상대방이 어쩌면은, 그, 돌싱은 돌싱인데, 돌싱이라고 보기엔 애매한 돌싱일 수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서류 정리가 안 됐다라고 봐요. 어, 서류 정리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결정적인 데서, 이게, 어, 그, 흐트러, 그 뭐지? 핸들이 꺾이는 게 아닌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근데 하여가뭔 문제가 있어. 이 사람한테 비밀이 있어요. 어. 그 감춰진 비밀을 알게 된다 라고 봐. 그래서 어. 결국은 이두 카드가 그런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음. 하고 싶은 그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게 그게 뭔지는 나도 모르지. 음.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여, 지금 여기까지가 딱그 카드가 찼잖아. 어. 더이이 이 후의 문제는 다음 리딩에서 또 나오겠지. 내 현재까지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든, 아, 현재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야. 여기는 제외가 가능하기도 하겠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가지고, 이 사람의 비밀이 달, 들통이 난다라고 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하겠냐 글쎄, 음, 하여간 비밀이 있기는 있어요. 음, 그니까 잘 살펴봐.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는 조금 좀 그런게 여러분들도 이 사람한테 마음이 있는게 아닌가 싶어 음, 근데 무슨 문제인데요 한다 그러면 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기꾼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건 너무 막장이잖아 어, 사기꾼 어, 사기꾼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예요. 돌싱은 돌싱인데 완벽하지 않은 돌싱 어, 서류 정리가 제대로 안된 돌싱일 수 있겠다라는 거지 아니면 어떠한 어, 이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 파이널에서 항상 핸들이 딱 틀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지요 네. 3번 카드 리딩. 날 사랑했나요? 라고 아마 예. 맞아요. 사랑한 거 맞습니다. 음, 사랑한 거 맞고요. 어, 여러분한테 아직까지도 마음이 있는 게 마, 맞아요. 개중에는 그 연락도 오겠다라고 봐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감추기는게 무엇인지 그거 갖다가 한번 알아보시라. 어, 어쩌면은 어, 그 클리어가 되지 않는 어떠한 문서가 있기, 문서 문제인 것 같아요.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 아니면은 문서 문제를 갖다가 클리어하게 하려고 하든지, 어, 전에는 아니었다가. 암튼, 음. 자,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까지와요 잊지 마시고, 음.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 사랑했나요?라고 본다면 어디 봅시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호호호호호호. 이게 뭐지요? 음. 왜요? 그러면 야 삐리리 삐리리 나쁜 년아 이러는 것 같아. <웃음> 근데 그 나쁜 연아가 진짜 나빠서 나쁜 연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여러분들도 이게 사랑 스러면이 나쁜 놈아 이러잖아요 그런 그런 뜻의 나쁜 년이 어, 나쁜 놈아 이 나쁜 연아 이러는 것 같아요 진짜 나빠서 나빠서가 아니라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어, 좋아한다라고 봐 좋아하고 음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뭘까요? 음. 이게 뭐죠? <웃음> 왜요? <웃음>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한테 묻는데 너나 사랑하긴 한 거야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음. 너 사랑하긴 날 사랑하긴 했어?라고 물어보는 게이 사람이 쪽일 것 같아.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어쩌면은 어 음, 여러분 둘중 하나야. 이 사람이 바람둥이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친구를 너무 좋아하던가? 어둘중 하나다라고 봐요.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어, 그냥 이 사람의 연인은 연인인데, 어, 친구랑 동급의 여, 연인이라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 교우관계 때문에 문제. 그니까둘중 하나야.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다던가 그러니까 바람은 바람인데 그막 깊은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찔러보고 다니는 그런 식이다던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교우관계가 너무너무 그 층이 두텁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사람 그 하여간 그런 문제로 그런 문제로 둘이 많이 다툰게 아닌가 싶어요 음, 둘이 많이 다퉜다 그게 그런 거지 왜뭐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러는 걸로 봐가지고 참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그 그것 때문에 늘상 어 여러분 사이에 다툼의 원인이 다그 문제였던 것 같아. 그리고 웃긴 게 그렇게 하고 맨날 싸우고 눈치 보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게또이 사람인 것 같고 왜 그러냐라고 아마 그때마다. 어, 열 받으면 이 사람이 말을 갖다가 조금 필터링이 안 되는게 아닌가 좀 말을 갖다가 가려 해야 되는데 필터링이 좀안돼 가지고 그냥 말을 갖다가 진짜 네가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 니가, 니가 뭐 술집 여자나 하는 짓이 그렇다고 꼬라지는 그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고. 야, 그래, 뭐, 그렇게 희희덕거리니까 좋더냐,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너, 너 미쳤어? 라고 이래너 미쳤어? 이럴 수도 있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 꼭 여러분이 그래서라기 보다는, 이 사람이 어 그런 거를 갖다가 조금 어못 보는 게 아닌가. 시기 질투. 너는 나만 봐야 돼라는 그럴 수 있,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런 것일 수 있고 아니면 아니면 이이 이 남자가 양다리를 걸쳐서 여러분을 갖다가 어, 마음을 갖다가 아프게했다거나 만약에 그 지금 내가 마, 말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이 사람이 다른 어, 어 사람을 갖다가 다른 이성을 이게 눈이 돌아갔다라는 거야 왜 그랬냐라고 한다면은요 너는 솔직히 볼게 없어 음좀 응. 너의 몸매나 이런 게좀 질렸어. 너도 좀, 좀, 가꾸지, 그러냐. 어, 이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좀, 말을 갖다가 조금, 그런 것 같아. 만약에, 아까 전자, 그런 마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야, 너 길에 좀 나가봐. 너 진짜 분발해야 돼.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는 애들이 어딨냐. 야, 배는 그게 뭐고 해서, 외모에 좀 디스를 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외모나 하고 다니는 거에서 좀 마음에 안 들어 했다라고 싶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좀 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다가 이 사람이 상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다좀어 그냥 막 아, 여러분 성격이 참 좋은 건가? 이게 뭐야? 이걸 갖다가 이 소리를 갖다 이개 소리를 다 듣고 있었네? 음아튼 응. 그거예요. 어. 어, 진, 여러분들이 사격성이 좋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어, 바람에 피고서 그랬던가 둘중 하나다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 그래 미안 내가 그때는 글쎄 그 사람이 좋으면은 음, 그냥 아무 이유가 없듯이 네가싫어질라고 되니까 네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싫었어 음. 또 싫었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을 갖다가 조금 못되게 한 경향은 있지만 음, 못되게 한 경향은 있지만 그때 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 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사랑이 식어서 그렇게 된 거는 있어 음, 왜냐하면은 다른 여자는 더 이뻤거든 음, 더 이뻤고 솔직히 너하고 비교가 돼 너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해봐. 이쁘고 곱고 아름다운 것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을 남자는 없어. 어, 남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은 어떤 여자야? 그렇지, 너도 알잖아. 어, 남자들은 이쁘지 예, 않은 여자, 날씬하지 않은 여자를 갖다가 좋아하지 않는단다. 어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걔가 너보다 이뻤어. 어, 그래서 그때는 내가 어, 그렇더라. 근데 솔직히 이직그 솔직히 어 네가 나를 갖다가 용서해주고 받아준 거는 갖다가 너무 고마웠던 건 사실이야. 나 솔직히 나 네가 그랬다면 난 너를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만 네가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너무 고맙고 음, 감사했다. 그렇지만 내가 네가 나를 갖다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었던 거 인정해. 음, 내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어,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겠고 이제 와서 보니까 네가 이렇게 매력 있는 여자인 줄은 몰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근데 뭐 이제 와서 뭘 어떡하겠어. 그냥 그, 그때는 그 그랬어. 그렇지만 내가 객,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은 어떠한 그 감정을 다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를 말하는 거야. 어,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말하는 거고 그러고 네가 나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거 인정해.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어떠한 어 그 평정심을 갖고 대해줬다는 준 것도 알고 있어 그리고 어될수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나한테 화를 내지 않고 네가 많이 화를 갖다 삭, 스스로 삭혔다는 것도 알고 있어 음 알고 있고 그런데 와, 좀 그렇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돼왜내 내, 마음의 이 분노는 이거는 뭐지 응. 음. 어막 아무리 이렇게 막막 막, 막 뿜어내고 막어 개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쳐도 왜내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갖다가 고요하고 가볍게 만들 수가 있지? 너랑 헤어지면 자, 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응. 어, 다른 여자를 품에 안으면 즐거울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야. 내가 왜그런나 그래? 사춘기니? 어. 나 갱년기 왔니? 아니면 사춘기니? 이러는 거야. 왜 내가 내 마음을 갖다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불만족이나 이이이이 이, 이, 이, 이 우라는 이건 뭘까? 어. 도저히 내 스스로가 잡히지 않는 이건 뭘까? 어. 나는 오늘도 나 내가 진짜 어떻게 할수 없는 어, 그... 증오에 몸부림을 쳤어. 어. 근데 그게 증오의 대상이 없어. 증오의 대상이 없어. 나는 언제쯤이면 이런 마음의 방황에서 끝을 낼 수가 있을까? 너가 싫어서는 아니야. 그 그 때는 그랬어. 어, 그때는 너의 사사건건이 다 싫었고 네가 나한테 말하는 그입 자체도 싫었고 네네그 헤어스타일, 의상 스타일 뭐옷 입는 거다 싫었어. 그런데 그거 알아? 난 그게 좋아서 너를 사겼거든.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그 그게 좋아서 사겼는데 그게 싫어지더라.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미친놈이지. 나도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 내가 나를 갖다가 컨트롤을 해보려고 나도 진짜 너무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돼. 매번 작심3일이고 이놈의 거지같은 성격은 고쳐지지도 않아. 어. 여자가 맨날 오늘부터 다이어트한다 그러면서 실패하듯이 이 사람들 자기 성격을 갖다가 고치기위 해서 꽤나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고쳐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제 와서 뭐 어떻게 가겠다 이제 할, 수, 할, 할 수도 할수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와서 뭐 음. 그런 거같아 그런데도 너는 바보같이 음, 바보같이 그리고 너는 그래 너 바보같이 착한 거 인정해 바보같이 착한 거 인정하는데 그래도 너도 똥꼬집 있어. 내가 이러면 그냥 어, 너도 근데 못 이기는 척하고서 그래 그래 하고 내 비유 좀 맞춰주면 되잖아. 너는 그런 게 없어. 어 그런 게 없으니까 네가 나를 갖다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더 길길이 날 뛰는 거야. 어 그래서 처음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계속 똑같이 그러니까 네가 날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그렇게 싫어지더라. 사람의 마음이 그런가봐. 음이 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서 뭐어떻 하겠네. 나도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모르겠고. 그냥 아 그냥 나는 그냥 니, 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해. 어 나도 솔직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거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 나는 내가 내 스스로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 내가 내가 중 2니? 어나 중이병 걸렸니? 어, 이러는 것 같아요. 이, 예, 막, 그런 거, 이 사람은 자기 성격을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데? 음 들쑥날쑥, 들쑥날쑥 해요. 음 아, 막, 막 허공에다 대고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분노조절 장애 같은 것도 아닌데 왜 이래? 음. 이 사람 무슨 분노조절 장애 같은 거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성격이 이 모양이지? 그러고서, 그런 거 있잖아. 여, 그, 뭐냐라고 하면은 그 여자 때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때려 놓고 미안해 미안해 하고 내가 미친놈이지 막이랬던 것처럼 이게 이사람 분노조절 장애 같은 거 있나 어 그런거 같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분노가 많아 그지 혼자 진짜 어 지랄하고 자빠지고 지랄하고 자빠지고 계속 어 무한 반복 맨날 이러는 거 같아 고치지도 못할 거면서 매번 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어, 지랄발광 하다가 내가 너무 심했나 하고 눈치 한번 보고 지랄발광 하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고 눈치 한번 보고 그런 거 같다가 해왔던 거 같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었었다라는 것같다가이 사람도 아는 거 같아요 음, 음. 근데 이 사람은요 후폭풍에 올 거예요 음, 후폭풍 올 거고 자기가 음.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잘한 건지 어 그냥 자어 조금 미칠 것 같아 이게 지금 이 사람이요 분노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침착하고 뭐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 보여 어이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뭐왜 이렇게 사람이 길 길이 날뛰는지 모르겠네 음 뭐이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냥 멀뚱멀뚱 보게 될것 같아 어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볼것 같아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아 진짜 한결같이 지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멀뚱멀뚱 눈만 껌뻑 껌뻑하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왜냐면 혼자서 입에다 개거품 오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다가 대고서 음. 왜 이렇게 승질을 부리는 거야, 도대체? 음. 그러니까 뭐더 이상 뭘 하겠어. 이 사람하고 뭐, 대화가 안 되는데, 대화가. 왜 요즘에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어, 이 사람 호폭풍에 와가지고서요. 어, 나중에, 음. 진짜 그 물, 그 물을 갖그 여러분 이렇게 밥을 갖다가 줄때보면 물을 많이 넣으면 밥이 이렇게 물이 밥솥에서 끓어 넘쳐 끓어 넘치다가 이제 이렇게 그 물이 쫄면서 이게 더 이상 이제 다 끓어 넘쳤으면은 이제 더 이상 넘칠 게 없으면은 이게 스탑이 되면서 이제 그 저기 막 밥이 되잖아요 뜸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막 막 진짜 난리를 치고 이래가지고 그뭐 그게 그다 쫄아들어야지 좀 잠잠해질 거야 그때쯤 그게 언제 후폭풍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제 입에다 거품 무는 거 이제 슬슬 그냥 거품 빠지고서 그냥 자기를 갖다가 조금 돌아볼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아 저기 막 내가 너무 어. 그 여러분하고 헤어진 것에 대해서 후회도 되고 막 이런 것들 어. 어쩌면은 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연락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연락이 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뭐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게 여러분들 질랄 하고 자빠졌네 꺼져. 이럴 것 같아요. <웃음> 어, 이때 껏 여러분들이 다 참고 그냥 말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 이게 진짜 말이 돼야 말을 하지.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눈만 껌뻑, 껌뻑 하고 보고 있었던 건데, 나중에 이제 내가 아무래도, 어, 저기, 뭐, 잘못 헤어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꺼져. 그냥, 물러났던 데서, 쭉쭉 더, 더, 더 쭉쭉쭉쭉, 더 물러나. 이럴 것 같아요. 응. 뭘 힘들게 돌아오려고 그래. 더, 더 가, 더, 더. 응. 이럴, 이럴 것 같아. 응. 여기는요, 사랑했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요. 은 사랑, 이라. 사랑이라. 라고 본다면은,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좋아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적에 이 사람하고 사귀었을 적에 여러분들이 더 좋아했던 거 아닌가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더 좋아했을 수도 있고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은 그거야 아닌 사람은 거야 더 좋아했다기 보다는 그냥 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어, 수용해 주기 보다는 그 자기 어 나는 그래도 내가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고 네가 나, 나의 이런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나는 어 너하고 얘기할 생각 없어라고 생각을 하던가 어둘중 하나야 어 만약에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두 번째 경우 네가 이렇게 나한테 어떠한 그내 레벨에 딱 어, 내가 원하는 그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내가 너를 갖다가 더 저기 해줄게 어라는 그런 거. 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라면은, 카드를 하나 놓고서도 여러 각도로 볼 수가 있거든. 어. 근데, 딱, 그냥, 카드 한 장을 딱 놓고 봤을 때, 그냥 보면은, 그래도 집착이 있다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가장, 어, 저기, 막, 무난한 걸 갖다가 딱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사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왜이 사람하고 여러분이 더 이상 가지 않았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세계관의 가치관, 여러분들이 사랑한 이래야 돼라는 가치, 가치관에 딱 이런 울타리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내 이런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너랑은 더 이상 같이 갈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 그게 이 카드, 그게 알려주는 카드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집착도 될수 있지만 만약에 집착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또 다르게도 해석은 할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어떻게 일일이다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합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여기서 이렇게 쭉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사람 때문에 어떠한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은 것도 맞아요. 어, 왜냐면 이 사람 말을 좀 막했거든. 헤어질 그 무렵에 왜 그렇게 말을 막했냐라고 하면은 헤어지고 싶어서 어, 어떠한, 헤어질, 왜냐면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괜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의 외모를 디스를 했다던가, 아니면 막 그냥, 니까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으니까 별 말을 다 했다라고 보면은 돼요. 어, 그랬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어때? 아이고, 어.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막 부글부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유를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이 후폭풍이 오면서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때 그이 사람의 이 독백은요 진짜 부글부글이야 지도 자기 마음을 나도 내가 어떻게 모르게 모르게 여기서 부글 저기서 부글 막 이런 식으로 부글부글 되니까 얘도 미친놈 너를 띄었던 거지 암튼 그래서 날 사랑했나요라고 본다면은요. 어, 사랑은 사랑이지 왜 그래 사랑했다라고 봐요왜 그러냐면 후폭풍이 오니까 음, 후폭풍이 오니까 사랑했다라고 본다라는 거지 사랑, 사랑이란 것이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다른 각도로 다른 모습으로 오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네 4번 카드 리딩 즐겨오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